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드디어 송목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아, 현재 한가 이벤트로 이렇게 출석으로 주는 송목 덕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972개에서 추가로 네, 40개가 더 추가돼서 지금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송목의 열매, 이 송... 전부 다 한번 오르내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처럼 성목에 왔고요 자, 이번에도 성목에서 잘 떠주길 바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없네요. 네, 하나라도 더 주울 줄 알았는데, 성함하고 나서는 얻기가 힘듭니다. 자, 우선은 지금 뭐로입브황률럽인데 자, 여기에도 지금 쓰려고 다이아로 모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랑사가가, 네, 제왕이 기가 쉽습니다. 다른 타 게임보다는 좀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지르는 맛이 좀 있죠. 일단은, 몸풀기로, 모로이브, 이 확률업에 있는, 이 빨간색 성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가 남아있는데, 이거 아마 기간제일 거거든요? 요거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완벽하게, 재물로 갈 것인가? 네, 재물로 갔네요. 자, 일반 소환 여기죠? 총 개수가 1022개. 자, 여기서는, 네, 천사, 요게, 고대,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뿐만 합니다 일단은 SSR 뜨기만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나와주길 빌면서 해봐야겠죠 자 일반소환 1022개 한번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웃음> 어? 출발이 출발이 느낌이 오! 뭐야? 출발이 느낌 좋은데? 어? 이거 스산노 아니야? 으 <웃음> 시작부터 뭐네와 미쳤다 아 역시 재물을 바치는게 아 이게 방법이었네 아자 일단 스타트 좋아요 자 두번째 워낙 많은 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이 안좋다 싶으면 은 카드를 뒤집지 않겠어요 바로바로 스킵을 해야지 자 요거 왔습니다 요거 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개 봤어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개수가 많아요 꽝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웹폰꽝아티 나오나? 네 꽝입니다 괜히 기대를 했네요 꽝 설마 이거 그거 하나 뜨고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일단 지금 불의 왕 정령 시즌이라서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 뭐로 떴구요 황금빛 떴습니다. 황금나왔고 황금나오면은 볼만하죠 아! 파란빛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이것도 이제 색깔이 상관없었나? 어? 바로 나왔네? 아! 오르타! 레온 오르타 레온 오르타! 아칸 있는데 뭐야? 두개? 오! 나이스! 두개입니다 정항만아니 되지, 그렇지. 이것도풀총인것 같은데. 오, 동시에 두개 괜찮아요. 오, 지금 100개, 지금 100개 정도 까는데, 오, 괜찮게 나옵니다. 아니지, 완벽하게, 괜찮다고는 할순 없지. 뭐야, 총 그러면 3개 나왔네? 100개. 어,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오, 좋아. 몇 번? 웨폰은 뭐든 좋아 일단은 오! 라바엘? 이야~! 아까 고대에서 천사까지 뭐야 이거? 고대천사 확률업이야아 좋습니다 라바엘은 야라바엘나 잠금된 웨폰이었는데 뭐야 하나 더 있어? 야 좋다 좋다 여기서 계속 해야겠다 아 용이 된 영웅 아 일단 아티도 속성공격만 나오네요 좋습니다 한번 나오고 나면은 연속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빨리 넘길게요. 오잉, 연속으로 또 나온다고. 자, 아티팩트 오, 잠깐만 이게 나왔네. 오, 좋아요. 저 이제 첫 등장입니다. 첫 등장. 아, 이것도 나오는구나. 와, 또 나왔다. 그렇지, 이거 한가이라고 주는 거지. 그렇지, 준 아, 카르트. 아, 이것도 풀초. 어, 또 있어? 야, 왜 이렇게 잘 뜨냐? 이거 뭐 속성별로 나와요? 그럼 땅, 불, 물 나왔네? 아니, 요런 거 말고, 크리티컬 붙은 거. 크리에 속성 공격. 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자, 하늘의서호자 그런 거 달라고. 이거고. 아, 뜬것 같은데? 어, 그렇지. 이제 초기 와요. 아까 내가 찡찡댔으니까 하늘에서 오자. 아, 오케이 꽃의 연이 좋아요. 오케이 아까 크리티컬 얘기하니까 크리티컬 나왔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괜찮지? 자 이제 200개 깠습니다. 이게 아티팩트 생각하니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네. 문제는 다 풀초만 나왔다는 거. 아이 700번 때. 네 느낌 안 좋아요. 계속 꽝만 나오네요. 와, 100개 그냥 꽝인가? 여기서 스탑해야 되나, 이제? 자, 100개가 한 번에 안 나왔네.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0번에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자리로 가보자, 새로운 자리.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리에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열리지않는 라그나데아 성입구죠 성입구로가서 언제 열리지?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우리 여왕님의 가오의 아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속으로 계속 됩니다 또 나왔네? 계속 연속으로 나와? 무슨일이야 이게 진짜? 과연 요괴왕? 요게 의왕 요게 의왕